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태백줄령이 빚어낸 한 폭의 그림 같은 내연산의 깊은 골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비폭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산 등산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12폭포는 보경사 경례를 통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제일 잘볼수 있지요. 보경사는 서기 603년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한 사찰이며 웅장하고 수려한 종남산을 등에 업고 좌우로 뻗어난 내연산 연봉에 둘러 싸여 있으며 이곳에 있던 연못을 메우고 팔면 보경을 묻어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복폭포는 등산로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샛길로 빠져나와 계곡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물소리는 나는데 보이지 않더니 큰 바위 뒤에 숨어있네요. 오연함에서 잠시 쉬었다가 소금강 전망대를 가는 길로 해서 연산폭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보물이가 내연산 최고봉인 해발 930m의 향로봉이고요. 맞은편으로 학소대 암벽과 선일대 정자 그리고 우척봉이 보이고 아래로는 연산폭포가 보이네요. 여기 전망대에서 멀리 동해바다까지 보이는군요. 여기 갈림길에서 은폭포, 보코일폭포, 보코이폭포, 칠폭포 치명폭포와 향로봉은 당일 등산이 어려워 다음에 탐방하여 2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가 보는데 아직 물이 굉장히 차갑군요. 여기 관음암은 합소대와 더불어 암벽등반을 많이 하는 곳이죠. 눈물이야, 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8에서 12폭포와 향로봉은 2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